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겨울에 많이 나오는 양미리꽁치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싱싱할 때 이걸 사서요 얼큰한 김치국 있죠 양미리김치국 아 양미리김치죽 <웃음> 갱식에는요 이렇게 신김치 이렇게 한 반공기 정도 콩나물 한 100g 이한 10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 마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좀 얼었는 상태의걸 샀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에는 얼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합니다 이거를 먼저 씻은 다음에 요 손질을 이렇게 가위로 하면 됩니다. 지느러미 같은 거 잘라 주고요. 한 3등분. 자 이번에는 멸치 육수를 좀 내겠습니다. 지금 물이 한 2리터 정도 되고요. 멸치를 좀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한 주먹. 그리고 다시마도 넉넉하게 좀 진하게 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10분만 끓입니다.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콩나물을 넣는데요 어, 좋아하면 많이 넣어도 됩니다 콩나물은 불을 좀 세게 해서 팔팔 끓으면 한 2분만 끓이겠습니다 끓고 나서 한 2분이면 비린맛 없어지거든요 김치입니다 김치를 저는 밥공기에 한, 밥 공기에 한 한반 공기 정도 다진 마늘을 듬뿍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선이기 때문에 빨갛고 좀 얼큰하게 매콤하면 맛있습니다. 조금 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두세 개 정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서로 넣을 게 대파밖에 없어서 뿌리만 이렇게 잘게 썰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콩나물을 미리 익혀 놓으면 이제 비린내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요. 뚜껑을 열어놓고 이제 해도 됩니다. 익혀지지 않는 콩나물은 조금 열어놓고 하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끓으면 양미리 꽁치를 넣겠습니다. 김치랑 같이 끓여야지 이게 비린 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다 익었습니다. 그리거밥한공기를 이렇게 이게 전자레인지용 밥입니다. 이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국간장입니다. 1식반용이고요 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나머지는 이렇게 소금으로. 맞아 간을 하면 됩니다. 소금 넣을 때는 마지막에 내일을 맞춰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양미리가 싱싱해서 그렇게 뭐 비디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찌으르면다됐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떡국 있으면 떡국 수제비, 뭐, 라면, 사리 이런 거 조금 넣으면 맛있습니다 저는 밀가루를요 밀가루 3스푼입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요 그리고 물은 박하면서요 1분의 1 종이컵 정도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뻑뻑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로 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써넣겠습니다 약간 보통 수제비보다는 좀 붉은 편이 정도 됩니다 스티비를 떠넣을때는 요거부터 요 먼저 이렇게 이런거 떠오르는거는 이렇게 좀 떠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요 물에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또 끊어넣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게 그러면 이제 스푼에 묻지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정도 떠넣고 요정도 떠넣고 이런식으로 또 끊어서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익기,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익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수제비는 요 정도로 이렇다 됐습니다. 불을 약하게 맞춘 다음에요. 이제 수제비만 익혀주면 수제비가 위로 떠오르면 다된 겁니다. 건더기가 너무 많으니까 수제비가 눌려서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제비가 위로 이렇게 다 떠오르면 이제 다 익은 거고요. 조금 겉어서 한 2분만 끓여도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다 돼서 불을 끄겠습니다. 제가 잡곡밥을 넣었더니 이렇게 까만 쌀이 2인분 끓인다고 끓였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한 3인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 갱식이 고 끓여서 드시면 몸이 안 좋을 때 겨울에는 정말 좋습니다 뜨뜻하게 드시고 땀수 빼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더 맵게 더 벌겋게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벌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제비 자, 알이 통통하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양미리가 들어가는 게 싫다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빼고 하셔도 뜨뜻하면서 아주 시원하고 몸에 기운을 쑥 내게 하는 아주 맛있는 갱식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갱식기에웬 꽁치가 들어가나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음. 음, 양미리감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국물은 아큰하고. 음! 음! 이거 수제비. 와!